우리가 우리 언어로 줄임말을 쓰듯이 영어를 쓰는 국가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여러 줄임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 쓰이는 영어 줄임말 5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에 대한 해석은 모두 아실거라고 믿지만 혹시 몰라서 추가했습니다. 첫번째는 LOL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생각하십니다. LOL은 러프 오브 라우드의 줄임말로서 한국말로는 키키키키 정도입니다. 두번째는 idk 입니다. idk 는 I don't know의 줄임말로써 나도 몰라 입니다. 까똑 까똑 세번째는 mvm 입니다. mvm 은 Nevermind의 줄임말로써 신경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까똑 까똑 까똑 네번째는 jk 입니다. jk 는 Just kidding의 약자로서 농담이야라는 뜻입니다. 까톡. 까톡. 까톡. 다섯 번째는 BTW입니다. BTW는 by the way의 약자로서 그나저나 그런데라는 뜻입니다. 까톡. 까톡. 까톡. 다음 영상은 자주 쓰이는 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